오려노댕주이신은라 쪼션네 길로주셨 쪼개 쪼개 쪼저희비를니사 쥐는 넌를넌넌넌넌넌넌넌저넌넌들을보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곳도 주님의 넌실로조넌 지어의려 온갖 귀한 선물, 주님 이 주신 놈, 그풍성 여신의 내리던 웃어를 내세 려 거둔 곡이 주님의 로 주소서 온갖귀연 선물 주니